제가 여기 온 이유는 아육대 승부차기라는 동목이 또 새로 생겼나 봐요. 그래서 연습하러 왔습니다. 너무 잘 풀어야 될것 같아요. 겨울이라서 다 치면 안되아 근데 올때가이거몰라 끼는 딱 하고 있는 건데 항상 연습 때만큼만 하자. 본 게임이라고 더 긴장할 수밖에 없겠지만 더 네. 떨리고 이래서 더 못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가장 중요이선생이 연습 때 저런만 하자. 떨지 말고 연습 때처럼만 하자. 이런 네. 마인드로 네. 임하겠습니다. 승무 차기 더보이즈 1등 가자. 하나, 둘, 셋, 넷. 예!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희가 세 번째 아육대를 하러 왔습니다. 오! 늘은 제가 저번에 추석 때는 아무것도 나가지 않았지만 이번에 하나 나갔습니다. 너무 안뛰지오래돼서 잘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육대는 제가 저간 규칙은 다치지 않고 즐기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재밌게 하고 파이팅! 파이팅! 아육대 시작! 제 아, 핏에도 없어요. <웃음> 아, 아, 채가없 저희 동료분들은 어디 계세요? 아직 안 오셨겠죠? 시 <웃음> Toby, Toby, Toby, Toby, Toby, Toby, Toby, Toby, Toby, Toby, Toby, 귀엽다. 아, 진빨간 진짜? 들진 있어. <끔러>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아, 진짜? 아, 진짜? 다시 다시 다시. 아, 진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다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아, <웃음> 진 <웃음> 또어도 들어도 들어도 박제박었어어 달려가 봐요 형. 빨리.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오, 멋있네, 역시. <웃음> <웃음> 저희들이 계시네요 우리 그게 잘안 보는데 우리 건저 위에 있어. 아, 저 저기 우 네, 금이, 은이, 동이, 리 저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위에. 리 우리. 우리, 우있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웃음> 보이지는 소세지입니다. 그, 그, 저희가 원래 돼지였는데 소세지로 변했어요. 공식 소세지죠. 하지만 소세지 사이에 돼지가 꼈어요. 어? <웃음> <웃음> 뭐 하세요? Time. Right here, right here, Let's see. I f e e e get the a n e to put y o a t t e t i Yeah, go. a All right, get it? Get Got a c o m e o f i these e o l in Daddy. See, I'm t i n g in t r e i v e an hotel. No. No. No. No. h o No. No. No. No. No. No. No. No. o No. No. No. No. No. No. No. No. No. o No. No. No. No. No. o No. No. No. No. No. No. No. No. No. o o o o 는 삼레인 더보이즈 상영. 그 자리에 화려. 플리이어 달리기를 뛰고 왔습니다 어.. 초번보다 좀 아쉽게 좋은 성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아쉽네요 네. 또 이번에 열심히 달리고 갑니다 그리고 네. 오늘은 결승은 못 올라갔지만 재밌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도보이즈 막내 달리기 빠른 에릭입니다 어, 제가 방금 이제 60m 남자 달리기를 하고 왔는데 자또 2등을 했습니다 제조회서 이등을 하고 아깝게도 이제 시간 그 기록상 제가 교수 진출은 못했지만 그 무엇보다 다치지 않아가지고 어 좋았고 다행이라 생각했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개주가 남아 있는데 개주만큼은 다치지 않고 재미있게 즐기다가 오겠습니다. 파이팅. 다 연습하고 있는데 떨리네요. 저희 지 축구 선수 선호밖에 없는 선호가안 나가요. 사실 저희가 축구를 많이 해본 경험이 많이 없어서 사실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수, 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힘해서 더비성에 금달단 함께 되겠습니다. 수 파이팅. 파이팅. 네. 비주얼, 어? 이제 시작했습니다. 방금 연습.. 연습하고 있었는데 <웃음>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연습하고 학년이 형 봤는데 공 밑.. 너무 밑에를 쳐요 학년이 형! 학년아! 학년! 주학년! 네 주학년! 하나 둘셋 둘, 둘, 둘, 주학년! 아잉! 갈아줌 주학년! 끌걸 <웃음> <둘, 꿀꿀>! <웃음> <웃음> 학년아! 학년! 나도 봤으면 자 남기고 쳐다 쳐다 중심을 두려워지 고 앞으로 가어두려 앞으로 아, 그어어그어 레알+ 레알+ 레알+ 레알+ 레알+ 레알+ 레알+ 레 아, 레알+ 레알+ 레알+ 레알+ 레알+ 레알+ 레알+ 레알+ 레알+ 레알+ 레알+ 레알+ 레알+ 레알+ 레알+ 레알+ 그니까. 아니, 그래, 그래. 형님 이거 잘해. 잘했어, 잘했어. 여보 이제 이겼자요. 3등? 어, 3등? 4등 3등 3,4등을 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만 간 것만으로도 잘했습니다 성공했다 어, 잠시 후승부차기 결승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홀 골! 아이 아이콜 우리가 얘기한 거 들었어? 네 하루내나 고기 먹자 어? 안 들었어, 들었어? 아 그래? 잘했어 엄청 잘했는데? 주연이잘 그럼 좀 있다가 <S> 안녕 <S> Thank you. 네, 어, 메달은 못 네. 탔지만 그래도 네. 즐겁게 잘 놀아갔습니다. 아, 네. 네. 네. 더비 네. 마우스 맘속 네. 1등! 네. 메달! 또, 또 오늘 더비 분들이 응원을 너무 크게 해주셔서 맞아요. 그 힘으로 제가 잘뛸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어, 어, 너무 아, 제가 오늘은 아쉽지만 맞아요. 다음 추석 네. 아육대는 정말 네. 더비 어, 손에 금메달 안개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웃음> 만나요! 새해 <웃음> 복 <웃음> <웃음>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 지금까지 더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비 안녕! Happy New Year! 但是呢